보면 코로나 검사를 하면 이게 커뮤니티를 보면 한국에 비해서 중국은 진짜 아. 지옥을 맛본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좀뭐 커피를 하면 한국은 T.O.P.다 어, 어 T.O.P.고 아니고 뭐 중국은 T.O.P.다 그걸 봤는데 조금 어땠나요? 아 제가 코로나 검사를 한국에서도 받아보고 이제 중국에서도 다 받아봤는데 네. 한국에서 받아봤을 때는 그냥 약간 이런 느낌 아! 막 이런,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받았을 때또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을 때는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프고 딱 받으러 갔더니 입이 이렇게 목, 목이랑 목 코를 한다고 해갖고 이제 딱 하는데 이제 해주시는 분이 어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하고 딱 목을 해줬는데 목에 엄청 깊숙히 이렇게 면봉으로 퍽 찌르고 이렇게 슉슉슉슉 하거든요? 그래갖고 막 조금 불편한데 참을만하다 어래 뭐이 정도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코를 하는데, 면복이 눈 밑으로까지 들어가요. 막푹넣어고 막, 으! 이러고 있는데, 막 움직이면 또코 피난다고 안 된다고, 네. 그래갖고, 막, 이러고 해서 한국에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그거를 한번 이제 해보니까, 이제 다음에 또할 때는, 아, 이제 뭔지 알지? 해갖고, 한국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칭찬을 받았어요. 오, 잘하신다고. 음. 되게 잘 참으신다고 해가지고, 오케이, 좋았어. 이러는데, 중국에 왔죠. 중국에 왔는데, 와 우선은 목을 안하고 코두 개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 이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됐는데 이제 가서 하니까 한국은 약간 어떻게 하면 냐 코에 넣고 이제 코 이렇게 눈 밑에 있는 그 벽을 이렇게 슥슥슥슥 한 다음에 이렇게 빼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는 면봉도 괜히 더큰것 같아요 느낌이 그 넣어갖고 막한열 번? 20번은 막 계속 코 안에서 빙글빙글 이렇게 스크류바 돌리듯이 빙글빙글 빙글빙글 네, 네, 네. 빙글하더니 빙글 네. 너무 아팠어요. 그러더니 반대쪽 코 대라고 그것도 넣고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 하갖고와 이거 진짜 저도 저도 그거 하자마자 진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한국에 진짜 3 0배다 이거 진짜 음. 장난 아니다. 이랬거든요. 네.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그 이제 올해 SK는 조금 온라인으로 했고 이제 글로벌 했었자도 이짐이 못 왔고 뭐 이제 여러 온라인 리기도 했고, 해설자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선 님이 봤을 때는 좀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그래도 약간 주어진 상황에서 제일 좋은 옵션으로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도 물론 진짜 막 한동안 막 엄청 급상승, 급증할 때는 너무 걱정되고, 아 이거 막 어떻게든 포맷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섰는데 네. 어, 그렇게 오, 긴 시간에 걸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포맷도 준비해서 그렇게 이제 바꿔갔고, 되게 여러 개 있었잖아요. 이제 선수들만 출근하면서 무관중도 있었고, 음. 이제 정말로 최소 인원만 방송팀만 오고, 이제 팀, 이제 선수 팀 구단들도 다 이제 자기네 시설에서 경기하는 그런 포맷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해 온 가장 최상의 경험은 아니었다는 건 알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는 최상의 옵션을 저희가 찾아갔고잘 이해하지 않았나 물론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아쉬움도 점도 정말 많고 뭐 현장에 팬분들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선수분들도 와서 많은 뭐 순간들을 기록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이 짐도 와갖고 저희 또 이제 안정적인 체계로 굴러갔으면 좋았텐데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지만 음, 우선은 가장 큰 전제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정말 무탈하게 1년 한두시즌을 모두 다 보냈으니까 그 점에서는 어, 최선을 다했고 최상의 옵션을 잘 마무리해서 뚫고 나간 것 같아요 그럼 해외 갈 때는 그 지선님은 뭐를, 이제 뭐, 한 가지로 챙기라면, 음식이나 네. 뭐 뭐가 있을까요? 요번에 중국 오면서 그딱 챙겼던 음식이나 뭐 그런 건 있나요? 제가 사실 해외 나가서 음식 적응을 되게 잘 하거든요. 제가 음식을 잘안 가리고, 조금 낯선 향신료 이런 것도 좀잘 도전하고 막 이러는 스타일이어서, 여태까지 출장 다닐 때 그런 걱정 없이 다녔는데, 작년에 이제 유럽에 갔는데, 생각보다 제가 한식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음식을 못 먹는 건 아닌데, 이제, 저, 저는 약간 정말 주기적으로 국, 국물을 먹어야 되고, 약간 국밥 같은 거 먹어야 되고, 맵고 짠거 이런 걸 먹어야, 아, 이게 밥이지, 약간 이런 느낌을, 느끼더라도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왜냐면그 전에는 또, 베트남 가고 대만 가고 이러니까, 워낙 이제, 이제 밥 이렇게 한끼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약간 면이라 밥이랑 국 같은 거 나오고 막 그런 느낌을 가, 먹다가 이제 유럽에 가니까 어, 미국보다도 이제 유럽은 한식에 대한 접근성도 좀 낮기 때문에 그때 약간 정말 이제 현지 음식을 먹다가도 계속 막 뭐. 김삼집 찾아가고 뭐~ 누들집 찾아가고 한식집 찾아가고 막 이런 식으로 지내갖고 그때 깨달았죠 아~ 다음에 출장 갈 때는 내가 혹시 모르니까 한식 같은 거를 인스턴트 음식을 좀넉넉하게 챙겨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음식을 많이 챙겨온 거는 사실 그거랑 우선은 격리할 때 음식이 어떨지 모르니까 그냥 이제 음식 때문에 고생하지 말자라는 생각에 이제 좀 어~ 그런 인스턴트 음식을 좀 든든히 챙긴 것 같습니다. 요번에 조금 그 중국 쪽 이제 인터뷰어 말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못 오는 게 확정이지 않나요? 지금 뭐 거의 다못 온다고 들었는데 좀 아쉽다. 거의 다 원격으로 하신다고 네, 올라온 것 같아요. 좀 중국 분 말고는 거의 이제 샥제나다못 오는데 아쉽진 않아요? 아쉽죠. 왜냐면 삭제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딱 1년에 국제대회 두번세번 번 정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딱 만나는 스태프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통역 쪽에서 계속 일을 하니까 또 통역을 전담으로 매니징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인터뷰 막 PD님들도 계시고 막 이런 분들이랑 정말 1년에 한 두세 번씩 밖에 안 보지만 또 거의 2주 3주를 붙어서 보기 때문에 막그 유대감도 엄청 크고 또막 사진기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항상 이제 센트럴에서 오시는 분들을딱 그때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나름 되게 즐거운 행사 하기도 했죠 왜냐면 이제 친구들을 좀 다시 만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니까 어 그런 것도 아무래도 출장에 가는 데 있어서 많이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거의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그런 점이 진짜 많이 아쉽긴 해요. 이번 롤드컵에서 이제 통역을 할 이제 인터뷰도 하게 될 건데 좀 기대되는 선수가 있나요? 원래 그러니까 기대되는 선수는 저는. 우선은, 담원 선수들 인터뷰가, 담원 선수들이 많이 이겨서 인터뷰도 많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이제 선수분들이 정말, 특히 너구리 선수라든지 조금 인터뷰를 하게 되면 막 정말 신나갖고, 막롤 얘기, 뭐 리그 얘기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막 음. 정말. 그게 너무 즐거워서 막이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눈에 보이는데 그런 모습이 해외 팬분들께도 전해지면 좋겠어요. 왜냐면 막 저번에도 이제 정규 시즌 동안 무슨 해외 리그의 컨텐츠 때문에 뭐 엘리시 쪽에 뭐 스타븐 인터뷰 클립을 따서 보내드릴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너구리 선수가 막 막, 막, 막, LPL 얘기도 막 자기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LPL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나할 얘기 진짜 많은데 나도 공, 막 그런 얘기 막 많이 하고 싶다, 나막 진짜 즐겨 보는데, 아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도 너무 진짜 막 되게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성격이 엄청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우선은 사실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이번 롤드컵은 특히나 기존에 출전 제가 국제 대회에서 본 그런 팀들 있잖아요. 뭐 IG를 제일 많이 바꿔줬어요, 사실. 뭐 18년도 월즈부터 MSI, 또 월즈 뭐 이런 식으로 IG 선수들을 제일 많이 받고 또 이제 T1 선수들도 많이 보고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구면인? 약간 이제 그럼 인터뷰 할 때도 조금 서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어서 이제 감이 있는 그런 분들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분들이 더 많이 이번에는 새로운 팀들이 많이 진출했잖아요. 네네. FPX도 이번에 없고 뭐아이즈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음. 그래 갖고 이번에 또 이제 다 알아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임해야 될것 같아요.